예 네, 안녕하세요. MDO입니다. 인산철 배터리를 자작하시는 분들이 요즘 꽤 많은데요. 그 인산철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리튬 배터리는 과충전이 되거나 과방전이 되면 망가져서 복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산철 배터리를 이용해서 파워뱅크를 만들 때 BMS라고 부르는 보호회로를 달아야 합니다. 그 보호회로는 배터리가 과충전, 과방전되는 것을 보호해주는 회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리튬 배터리에는 보호회로가 달려있습니다. 자, 이거 뭔지 아시죠? 이 리튬 배터리도 저희가 비닐을 벗겨봤어요. 보호회로 보이시나요? 네. 밑에 동그랗게 붙어있는 거 보이죠? 동전처럼. 그게 BMS예요. 이 배터리가 충전할 때 과충전, 과방전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보호해주는 회로예요. 달려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리튬 폴리머라는 배터리예요. 리튬 폴리머는 저 캡턴 테이프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모든 리튬계열 배터리에는 보호 회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제품에는 불량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불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비메스를 만들 때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라는 일본 리코사의 BMS 전용 칩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몇백대 중에 한 대는 불량이 나와요 불량이 안 나오는 제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BMS가 불량이 나오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어? 과충전 또는 과방전이 돼가지고 배가 부르다가 망가진 배터리예요 엄청나죠? 네. 이게 BMS에 문제가 생기면 은 배터리 과충전 과방전을 차단을 못해줍니다 BMS를 달아도 이런 사태가 발생해요. 아, 무섭지 않나요? 반거요 저희가 최근에 로봇청소기를 한대 출시했거든요. 그 네이버 쇼핑에서 MD용 로봇청소기 또는 지크 로봇청소기라고 조회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도 적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고요. 자, 이 제품은 로봇 청소기 중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급에서 최고, 최강의 가성비를 가진 제품입니다. 저희 네이버 쇼핑몰 찜해주시고 댓글로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할인 쿠폰을 발급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할인 금액은 저희 맘대로 예요 기간도 저희 맘! 예. 이 예, 제품이 참 좋은데 저희 자체가 브랜드 파워가 약해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깨알같은 로봇청소기 홍보 오늘 영상에서는 BMS의 간단한 구조와 역할 그리고 불량 BMS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BMS 배터리 보호 회로입니다. 배터리 보호 회로는 엄청나게 단순합니다. 그 BMS 전용 칩이라는 게 있어요. IC예요. IC와 MOSFET라는 요 부분 MOSFET라는 전자스위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일본 리코사 제품이고요. 여기 두줄 보이죠? 네. 이 부품이 이제 BMS의 두 번째 핵심 부품이에요. MOSFET라는 제품이고요. 어, 일종의 트랜지스터예요 트랜지스터는 뭐냐면 다리에 전기 신호를 가하면 한쪽 방향으로 전기를 흐르게 수 있게 해주는 스위치, 전자 스위치. 네. 두 줄이 붙어 있죠. 네. 왜두 줄이 붙어 있을까요? BMS를 통해서 배터리 전기를 사용할 때 전기는 두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해요. 충전을 할 때는 전기가 이쪽으로 배터리 쪽으로 방전을 할땐 배터리에서 전자네 마이너스 쪽이니까 전자가 배터리에서 바깥쪽으로 방향이 두 방향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트랜지스터라는 거는 방향성이 다이오드의한 종류래 가지고 그 반도체라고 하죠? 네. 한쪽 방향으로밖에 전기가 안 흘러. 이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m s f t 죠 FET죠. 이 FET 같은 경우는 전기가 어디서 어디로 흐르냐면 다리 보이죠?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고요. 일곱 개 중에 가장 가장자리 어느 쪽이냐 보자. 이쪽이다. 이쪽이 신호를 받는 다리고 이쪽에 신호를 가하면 다리에서부터 머리 쪽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쪽 열은 뭐야? 나가는 쪽. 방전을 담당하는 스위치고요. 이쪽 열은 들어가는 쪽. 충전을 담당하는 스위치예요. 배터리 셀 전압 감지해서 길을 스위치를 껐다 켜줬다는 그냥 스위치예요. 스위치를 끄면 차단되는 거지. 네. 꺼서 차단도 하고 충전도 차단하고 방전도 차단하고요. 그게 BMS예요. 지금 저희 제품에 붙어있는 이 전자스위치 MOSFET는 한 개가 최대 3페어 정도의 지속 전류를 견딥니다. 그럼 이제 한쪽 줄 볼까요? 한쪽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암페어죠? 150암페어 네. 뒤에 또 있어. 다섯 개 네. 10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즉 네. 얘는 최대 300암페어정도를 견딜 수 있는 BMS예요. 어, 표기는 적게 표기해야 되죠? 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200 암페 BMS라고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랑 이거랑 어떤 게 좋아 보여요? 두개 이게 더 용량이? 큰 BMS에요. BMS 할때이 까만 MSPT가 쫙 많이 달려있다고 좋은게 아니에요. 음. 이거는 발이 몇개야? 세개잖아세개이세개 아, 네, 네. 중에 하나는 신호선 하나는 입력, 하나는 출력이에요. 네. 다리 하나가 견딜 수 있는게 10A야. 음. 그럼 얘는 10개 10개, 얘도 200이네. 얘도 200A, 얘도 200A 얘는 다리가 7개죠. 네. 얘는 입력으로 사용되는 다리가 7개 중에서 5개예요좀더 좋은 MOS FPT 가면 요거 하나가 80원 폐하까지 견디는 제품들도 있어요. 우와. 근데 왜 이런걸 쓰냐 이거 한 다섯 개 가격보다 이거 한개 가격이 더 비싸 요게 바로 BMS입니다 자 그리고 BMS에는 각 배터리의 전압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밸런싱 기능도 있습니다. 뭐, BMS에 보면 이렇게 저항이 달려있어요 저항이 달려있지 네개 네. 이게 바로 전압이 높은 배터리를 전압을 전류를 태워가지고 각 배터리들의 셀들의 전압을 맞춰주는 저항이에요. 근데 보통 BMS 같은 경우는 밸런스 전류가 대부분 0.1A, 100mA죠? 네. 거기서 이제 아무리 많아봤자 0.2A 정도입니다. 요거 하나 해봤자 0.2A에다가 3.5V 하면 0.7W 그 정도밖에 안 돼요. 1W도 안 나와요. 그래도 나중에 완 충전할 때 보면 완충되고 나서 만지면 불 들어오거든요. 뜨끈뜨끈해져요. 네. 1W도 안 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만 저희 120 가방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밸런싱을 해줄 수 있어요. 충방전을 해주다 보면 한전 충전기로 근데 그거보다 더큰 캠핑카에 설치되는 배터리들 있죠. 네. 그 배터리들은 BMS에 있는 밸런싱 기능 가지고 밸런스를 맞추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밸런스 작동하는 게 거의 완충 구간에서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태양광이나 주행 충전하면 완충도 안되잖아 그래서 밸런스가 맞추는 기능이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대용량 배터리는 따로 이퀄라이저를 달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퀄라이저는 얘는 전압이 높은 셀에 전기를 태우지만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전압이 높은 쪽에 전기를 낮은 쪽으로 보내주는 기능이에요. BMS 설치 방법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BMS는 뭐라고 했죠? 충전과 방전을 차단하는 스위치예요. 이게 플러스 선이고요. 스위치를 어떻게 달아요? 스위치는 플러스 선이든 마이너스 선이든 하나의 선을 선택해서 그 선을 반으로 똑 자르고 앞뒤를 연결해 주는 거야. BMS는 배터리가 과방전되거나 과충전될 때 딱 차단해주는 전자 스위치예요 근데 BMS는 플러스선에 안되고 마이너스선에 닿니다 대부분의 BMS는요 물론 플러스선에 다는 BMS도 아주 간혹 있어요 그럼 BMS는 어떻게 설치한다 자 마이너스선 있죠 네. 이게 바로 마이너스선이요 마이너스선에다가 잘라가지고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예요 네. 그 사이에다 BMS를 딱다는거예요 네. 예. 네. 그럼 BMS 마이너스선에다 는다 그럼 마이너스선의 방향성은 둘중 하나예요. 한쪽이 배터리 쪽, 나머지는 방전. 전기를 쓰거나 네. 충전하는 쪽. 네. 마이너스 전선을 딱 잘라봐. 둘중 하나잖아. 네. BMS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B T 를 마이너스라고. B T 마이너스가 뭘까요? 배터리. 배터리 쪽에 연결하는 거예요. B T 마이너스. 를 우리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P. P 는 파워의 약자예요. 네. 이쪽은 충전도 하고 방전도 하는 거예요. 네. BMS는 마이너스 전선을 뚝 잘라가지고 중간에 설치한다. 그 다음에 BMS마다 제공하는 밸런스 선이 있어요. 네. 네 전압 측정선이에요. 근데 전압 측정을 4개 셀 전압 측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선을 5개를 깔아야 돼요. 왜냐면 포인트가 전압이 다른 포인트가 5개. 우리 거는 4개만 해. 마이너스는 어디서 돈다이 선에서도 마이너스는 여기서 네. 측정을 해 와요. 근데 BMS마다 설치 방법이 약간 달라요. 선 4개 설치하는 것도 있고 5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음. 설명서 보면 그림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는 설명서를 보고 그 제품에 맞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설치한 BMS가 정상인지 아니면 불량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BMS를 다 조립하세요. 첫 번째 정상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BMS의 단자가 두개 있죠? 배터리 단자 B단자와 파워 P단자가 있어요. 두 단자 사이에 전압 차이가 발생하면 불량이고 두 단자가 전압이 동일하면 정상입니다. 한번 측정해 볼까요? B. 배터리 전압이에요, 이건. 13.37V가 측정이 되네요. 통과했을 때, BMS를 통과했을 때도 13.37입니다. 아, 이게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예요. 두 번째. 이거보다 좀더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부하를 주면서 두 단자의 전압 차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부하를 한번 줘볼게요. 부하. 이거는 400W짜리 온풍기예요. 테스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필요하신 분 있을까? 이거 그냥 나 배터리 방전 테스트용인데 직류 제품 중에 이만큼 작으면서 출력이나온게 없어가지고 자, 출력을 주면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출력을 줬고요. D-단자와 P-단자 12.3이 계속 떨어지죠? 3일 예, 동일합니다. 이러면 정상 BMS고요. 여기서 한 관리를 더 해주세요. 방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뽑아주세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차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전압을 측정을 못하니까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이번엔 불량 BMS는 동일한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MOS 모스 t 이 망가진 BMS예요. 밸런스 선을 꼽아 가지고 완성을 했고요. 자, 먼저 전압차. 두 단자의 전압차. 마이너스 B-13.2 몇이 아까? 13.25. 아, 차이 많이 나죠? 네. 한 1. 2볼트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 정도면 거의 망가진 BMS라고 보면 돼요. 그럼 어느 정도 차이면 괜찮냐? 대략 0.02볼트 정도까지는 정상적인 범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BMS를 가지고 방전을 시켜볼게요. 이 BMS에 연결을 합니다. 온풍기를 연결을 했고요. 켜보, 켜볼게요. 돌아가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전기가 나오니까. 빼볼게요. 빼도 동작을 합니다. 어? 밸런스 선을 뺐는데 왜 동작을 할까요? 신호는 분명히 받고 있어요. 차단하라는 그런데 차단하라는 신호는 보냈지만 뭐가 망가졌다고? 이중 어떤 스팟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걔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망가졌으니까 차단 신호를 주도 전기가 계속 흐르게 됩니다. 망가진 스위치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이제 모스펫 MOSFET, 불량 모스펫을 확인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이 BMS라는 게 모스펫 불량도 있지만 전압 측정을 잘못 하는 BMS도 있어요. 한번 여기 꼽아 볼게요. 이게 전압 측정을 잘못 하는 BMS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세라믹 콘덴서라고 여기 있어요. 콘덴서들이 망가져 가지고 전압이, 전압이 잘못 측정되고 있어요. 이걸 알아보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여기 불이 보이죠? 이 불은 밸런스 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밸런스 동작이 시작되고 있다. 언제 동작을 하냐면 대부분의 BMS가 대략 3.5V 이상 셀 전압이 3.5V 이상에서 이 LED가 켜집니다. 첫 번째 되게 쉬워요. 내 배터리 전압이 1번 볼게요. 3.3 3.3 3.3 볼트인데 불이 켜졌다. 그러면 이 BMS는 배터리 전압을 측정 못하는 BMS입니다. 이런 BMS도 사용하면 안 돼요. 딱 눈에 보이죠? 요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요. 좀더 만약에 이런 LED등이 없다. 그때도 기본적으로 측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자, 모든 BMS에는 배터리 전압을 측정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이 보이죠? 라인이 가서 하나 둘셋넷네 라인이 가서 어디로 가요 결국은? CPU와 연결돼 있죠 네. CPU와 연결되는 선에 전압을 CPU에 제일 가까운 쪽에서 전압을 측정해보는 거예요 전압이 올바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럼 배터리 마이너스죠 여기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예요첫 네. 번째 걸 측정하면 몇 볼트가 나와야 될까요? 아까 3 살짝... 3 볼트 정도가 나와야 되겠죠? 네. 측정을 해볼게요 너무 깨알같아가지고 자, 몇 볼트 측정됩니까? 3.7 3.7 볼트가 측정되죠 네. 예. 요 라인들을 측정하면 오. 실제로 IC칩으로 들어가는 최종 라인의 전압을 측정했을 때 배터리와 동일해야 돼요 그게 틀리면 망가진 BMS입니다 BMS 망가지는 거 거의 대부분 이두가지예요첫 번째 무스펫 망가짐 두 번째 전압 측정 라인의 오류 컨덴서가 나가더라고요 이두 가지를 설치한 후에 테스트를 해주시면 거의 정상적인 BMS인지 망가진 BMS인지 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빌량 BMS는 그냥 바로 폐기 처분을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걸 수리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을 위해서 고장난 모 o s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모 o s 10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터기 가지고 고장난 부품을 찾는 방법은 띄어내지 않는 이상 이런 상 없어요. 왜냐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리를 측정하나 이 다리를 측정하나 동일한 결과값이 나와. 망가지기 하나 있으면. 먼저 배터리로는 하면 안 돼요. 배터리로 하면 안 되고 그 일정한 출력을 내줄수 있는 전원 장치가 필요합니다. 전압은 대략 10V에서 12V 사이 정도로 맞추고요. 맞춘 상태에서 어, 그리고 전류는 10A 정도. 맞춘 상태에서 전기를 흘려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아까 얘는 마이너스 전기가 흐른다고 했죠? 네. 마이너스 전기가 어떻게 흘러요?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흐르고. 그러면 이 플러스 선은 어디다 대줘야 될까요? 세 군데 중 머리 쪽, 가운데. 마이너스가 방전이 될 때는 이 모스펫 라인을 따라가지고 방전이 되고요. 충전이 될 때는 이쪽 모스펫 라인을 따라가지고 충전이 돼요 그러면 플러스는 여기 가운데요? 자, 가운데 재진 상태에서 이거 할때 조심하셔야 돼요 빡 하고 모스펫이 이렇게 깨질 수도 있어 그걸 꼭 해야 되나요? 아니 그냥 요령 네.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고장난 부분 이거는 방전 쪽이 고장났죠 방전 쪽이 고장났으면 어느 쪽일까? 이게 방전? 이게 방전? 이쪽이 방전입니다. 음. 방전 나이 쪽에는 전기를 몇씩 흘러가나요? 4, 3 이렇게 몇 분을 대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집게를 해주면 좀더 편하겠죠? 좀 집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했는데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전기가 흐르죠? 네. 원래 모스펫은 전기가 흐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신호선이 없는데 안 되죠. 그러면 고장난 놈으로 네. 전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건. 고장난 모스펫의 온도만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를 흘려 준 다음에 기다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열이 발생할 때 손으로 만져보거나 손으로 만져봐도 알수 있어 좀 전기를 많이 흘려주면 여기서는 얘가 좀 따뜻해 응. 대충 원리는 알겠죠? 고장난 모스펫은 신호선이 없어도 전기가 흐릅니다 모스펫 양쪽에 전기를 인가했을 때 전류가 흘러요. 정상적인 거에는 전류가 안 흘러. 고장 난 거에만 전기가 흘러. 그러면 누구만 뜨거워지냐? 고장 난거만 뜨거워져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고장 난모스펫 병렬 연결된 모스펫 10개 중에서 고장 난 애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장 난개은 계속 전기가 흐르는데 걔를 찾아가지고 빼버리면 은 수리가 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수리하기. <웃음> 대신 네. 아, 용량 똑같은 걸 찾아가지고 끼워주면 좋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품을 구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아 이거 진짜 버리기 싫고 한번 수리를 해서 쓰고 싶다 그럴 땐 방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전기를 고장난 라인에 전압을 인가하세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고 고장난 것만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걔만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진 애를 빼면 돼 근데 이거를 배터리를 갖다 연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정해진 1 0암페면 10암페어, 정해진 전류만 흘려보내잖아요. 근데 배터리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쇼트야 그건. 그 배터리가 낼수 있는 모든 전기를 딱 보내기 때문에 얘가 빠바빠빠하면서 터져 이렇게 돼요. 배터리를 연결하면 이렇게 깨져요. 그러니까 전원장치 연결이 됩니다. 배터리 연결하면 큰일 나요. 배터리를 연결해가지고 온도 변화로 고장난 부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BMS가 무엇인지 왜 달아야 되는지 그리고 BMS의 점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BMS가 불량일 가능성은 1% 미만이에요. BMS 기술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그 1% 미만이라는 낮은 확률로 당첨될 수도 있어 누군가의 BMS는 조립을 하두고 그래서 그 1%라는 확률에 당첨이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닌, 아니면 또 업체 관계자 여러분 그 BMS를 설치하고 나서 기본적인 테스트는 꼭 해주세요. 첫 번째 B와 P의 전압차이 측정 충전을 하면서 또는 방전을 하면서 그리고 밸런스선을 뽑고 측정 꼭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